RTS 게임을 리뷰한지 꽤나 오래됐네요. 마지막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2였으니 말입니다. 마침 재미있어 보이는 인디 게임 하나가 나왔으니 리뷰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투스앤테일 지극함의 이빨과 꼬이라는 소리인데 니 값을 제대로 하고 싶었는지 아이스 하키 패배한 캐나다 사람들마냥 미친 듯이 뛰어다기는 지새끼들을 조종해서 전쟁을 이끄는 게임입니다. 사실 RTS 장르는 존시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해야 그만한 실력이 나오는 장르인데 이 게임은 모든 명령의 기준을 지휘관으로 함으로써 꽤나 라이트하게 접근했어요. 맵 보랴 유닛 뽑으랴 업그레이드 하랴 대가랴 소모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기존 RTS와 달리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점 또한 지휘관을 기준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명령도 다 모여라 이 병과만 모여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PC와 콘솔의 격차 또한 거의 없는 편입니다. 게임 시작 전2 0종의유닛가 건물 중 6종류만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플레이 성격에 맞게 개성 있는 조합을 짤수 있는 것 또한 이 게임의 장점이라 할수 있죠. 이런 유닛의 선택과 함께 이 게임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바로 맵입니다. 맵은 시드를 입력할 수 있는 얼랭크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랜덤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맵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니 높은 상황 대처 능력이 요구되죠. 자, 또한 상당히 빨리 고갈되는 걸로 보아 무의미한 대치 상황을 맞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도합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시킨 개발진이 이 게임에 들인 정성을 엿볼 수 있죠. 이렇게 컨트롤보다는 전략을 중시하는 RTS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상적인 이 게임의 방향이자 개발자들이 생각한 이 게임의 희망편이었습니다. 이제 절망편을 한번 살펴보죠. 맵이 랜덤 시드로 배치된다는 것. 누구는 보이지도 않는 이단 언덕 위에서 사우는 코스프레하며 를 총질을 하고 누구는 해도 안 드는 반지하에서 끝도 없이 멀리 있는 자원줄을 향해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맵이 말도 안 될만큼 세기말로 배치될 때가 있는데 눈물을 참키고 썰을 칠 수밖에 없죠. 맵이 따위로 생기쳐먹다 보니. 위에서 말한 개성있는 조합도 무색해집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조합? 개소리죠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닛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거기에 토핑을 얻는 수준입니다 이 게임은 정말 아이러니한 게임이에요 샌드박스 형식으로 맵을 제공함으로써 전략의 고착화를 막고 캠페인 또한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졌지만 그맵 때문에 기존의 장점들을 씹어먹는 양날의 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적어도 본진과 기본 멀티 정도는 공평했다면 이 게임이 추구하는 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었을텐데 아쉽기만 합니다